안녕하세요. 이게 우리 3년된 묵은지거든요. 근데 이걸 희쳐가지고 이제 그 묵은지 된장찜을 하려고요. 이거 휘치자 이게 이제 신맛하고 짠맛하고 좀 빼줘야 되니까 좀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놔야 돼. 짠물이 신맛하고 짠맛 짠맛하고 우러나가지고 한두번희쳐서 헹궈줘야 돼요. 이게 국물이 빨간이 우러났지? 파 쓰고 남은 거 있어서 하나 정도 넣으면 돼, 파 마늘 이걸 메리치하고 음, 새우하고 갈아 놓은 거예요 들기름 여러 그릇, 그릇에다 묻히기 싫으니까 여기다 그냥 버무리는 거야 아그리로 하나로? 응 여기다 해도 되는데 뭐하려 뭐 다른 거다 묻혀 응. 이렇게 놓고 쌀떡좀 잘박잘박 할 정도로 된장 우리 이 된장은요 굉장히 맛있어요 짜지도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거 할때 돼지고기랑 막그 멸치액젓만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 사람들다 맛있대 조금씩 맛보라고 줬더니 다 맛있다 그러네 이거는 이제 간을 먹어봐야 돼 조금 싱거우니까 좀더 내야 되겠다 내 입에 맞춰서 간은 국물이 깔끔하게 걸러가지고 이정도 이렇게 잘박잘박하게 이압력솥에 하면은 국물이 그렇게 줄지 않아요 솥에다 끓이면 국물이 줄는데 압력솥은 안 주니까 이렇게 잘박잘박 할정도로 하면 돼요 이저울 추가요 이게 딸랑딸랑 할때한 2분 정도 되면은 어, 불을 끄면은 딱적당하더라고요 딸랑딸랑하고 음. 이불 에 불을 끄라. 응. 음. 이제 이거 종, 종 흔들리는데 이, 내가 말이 왜잘안 나오냐. 응? 어? 흔들리고 2분. 응, 종 흔들리고 2분 됐어요. 이제 불 끄고, 이게 김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돼. 다 식었으니까. 끝난 거야? 응, 음, 끝난 거야. 이렇게 해서, 이제 먹으면 굉장히 이게 밥도둑이에요, 은근히. 나 요거 하면 요, 요것에다가 밥 먹어요. 맛있나? 보고 음, <웃음> 맛있다 이게 밥 위에다가 하나씩 척척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밥이 한도 없이 먹어요 깨도 살살살 뿌려주고 이게요 굉장히 담백해요 개운하고 이 겨울에 김치 먹고 이제 봄에는 한 번쯤 이렇게 희쳐가지고 울거놨다가 된장찜 이렇게 해서 먹어도요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